여러분 안녕하세요. 10분 상식 세계백과 시간입니다. 뉴질랜드의 질랜드는 네덜란드 남동부의 제일란트주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네덜란드인 아벨 타스만이 뉴질랜드를 처음 발견했을 때 새로운 제일란트의 의미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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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 선장은 섬의 이름을 영국식인 뉴질랜드로 고쳐부르기 시작했고, 쿡 선장의 탐사 이후 1800년대부터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 영국인들의 뉴질랜드 이주가 활발해졌습니다. 이 당시의 뉴질랜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의 식민지의 부속영토로 고래와 바다표범자이의 기지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1840년, 마오리족은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뉴질랜드의 통치권을 영국에 양도하는 와이탄기 조약을 체결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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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비에 관련된 방대한 기록과 자료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인물로는 1996년 태생의 싱어송라이터 로드가 있습니다. 본명은 엘라 마리아 라니 엘리치오 코너로 오클랜드 대본포트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습니다. 로드는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되기 위해 음악공부와 훈련을 소화하여 13살 때 유니버설 뮤직그룹과 계약을 맺게 됩니다. 로드는 2012년 16살의 나이에